이번 강의에서는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사진이나 동영상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뭐 회전을 시키거나 어떤 형태로 보이게 만들거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영상 위에다가 PIP로 이미지나 영상을 또 올리는 기능 있죠. 오버레이 시키는 기능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라서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처음부터 준비를 할 건데 어 동영상이나 사진을 아무거나 여러분들 쓰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그냥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기능은 눌러줬고요 자그 다음에 지금 이 사진이 9대 16짜리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뭐 이런 건 크게 상관없어요 자이 사진이나 혹은 영상 동영상 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선택을 하시면 아래쪽에 서브 메뉴가 나오죠 이 서브 메뉴 중에서 뒤로 쭉 넘어가면 편집 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의 서브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쓸수 있어요. 자, 영상이나 사진을 좌우 반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미러링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좌우 반전이 어, 만들어지게 되고요. 뭐, 거울면에 비친 내 모습을 찍었을 때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전 기능은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90도씩 꺾이는데, 이미 회전 기능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틀면 회전이 되는 기능도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기능이 아니라 정확하게 90도씩 딱딱 꺾고 싶을 때는 이런 기능을 쓰면 돼요. 간혹 가다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을 때 나는 분명히 가로로 찍었는데 세로 영상으로 찍혀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쓰면 좋은 기능이고요. 그리고 미러닝 기능도 있었고 그리고 자르기 기능 자, 요것도 많이 쓰게 되는데 자르기는 말 그대로 사진이나 영상을 잘라버리는 기능. 자, 자를 때 자유롭게 자르는 기능은 모서리에 있는 이 조절자를 이렇게 움직이면 그만큼 이렇게 잘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들은 안 쓰게 되는 거고, 여기 보면 비율이 있잖아요. 비율을 누르면 그 비율의 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절을 하시면, 얘는 무조건 지금 1대1을 선택했으니까 정방형을 유지하겠죠? 유지하면서 이런 상황이 돼요. 자, 다시 좀 줄이면, 이렇게될 거고, 음, 그 다음에, 이렇게 요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얼굴 뭐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요걸 틀을 움직여서, 틀은 가만히 있는데 사진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조금 조절할 수도 있고요. 자, 4대3, 2대1, 뭐 5대8 이런 다양한 비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눌러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여기 비율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고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요 여기 각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도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서 좌우로 움직이면 이렇게 범위 내에서 각도가 조절되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재설정을 누르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돌아가는 거고 다시 무언가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대로 바꾸시면 된다는 거죠. 체크하시면 잘려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얘는 잘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이나 영상이 놓여있던 뒤에 캔버스 있죠. 이 캔버스는 원래부터 검은 색깔이니까 잘려나간 부분들이 여기 검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이미지나 영상을 자를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첫 번째가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편집 기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두 번째로 쭉 넘어가면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이 마스크도 자르기하고 비슷한데 얘는 형태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 얘는 자르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근데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좌우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잡아당겨서 조절, 잘라내는 거는 똑같아요. 하지만 밑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블러 처리가 살짝 되는 건데 가장자리 부분을 이렇게 약간 희미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원도 있어요. 자, 원도 타원도 가능하고, 자 이렇게 맞추기만 하면 정원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위치 손가락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다니면 위치를 조절해서 자르고 싶은 부분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르기 기능이랑 마스크 기능이 중첩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여기 블러. 테두리를 살짝 흐리게 만드는 기능을 쓰면 이런 예, 식으로도 뿌옇게 오려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그 외에는 별다른 건 없습니다. 형태에 맞게 사각형이니 그 다음에 이렇게 하트니 하트는 찌그러진 하트는 못 만들지만 이렇게 크기 조절이나 뭐 이런 게 회전 손가락 두 개로 비비면 회전이 되거든요. 자,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별 모양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만약에 없으면 위치 조절과 손가락 두 개로 확대를 해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얘는 좌우 상하로는 따로 조절하는 기능은 있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필름 스트립 없음 한번 해볼게요. 아예 없죠? 자, 필름 스트립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손가락으로 오므려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분할 반쪽을 이용을 하는 거죠. 반쪽. 그리고 여기서 반전을 누르면 또그 반대가 돼요. 예를 들면 원을 만들었는데 반전을 시키잖아요. 원래는 얼굴 모양만 동그랗게 남아있어야 되는데 반전을 시키면 얘를 제외하고 뚫려 버리는 이런 상황들도 만들 수 있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좀 활용을 하면 나중에 뭐할때 효과적으로 쓸수 있느냐면요. 이런 거할때 효과적으로 쓸수 있어요. 제가 지우고 다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뒤에 배경에다가 자 이런 뭐 사진을 제가 하나 깔게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오버레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하나 추가를 해서 다른 사진이나 영상을 또 올립니다 자 그럼 두 개가 이렇게 포개지죠 네, 적당히 사이즈를 조절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사진을 제가 한번 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여기 순서를 보면 어 이게 원래 있던 사진이고 이게 추가로 위에 올라간 사진이거든요 추가로 위에 올라간 사진이 아래쪽에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편집 기능은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지금은 마스크를 써볼게요 마스크를 원형을 써서 제 얼굴을 좀 이렇게 도려내고 최대한 얼굴에 딱 맞게 도려내고 자 그리고 체크하시면 이 상태가 남아요 달걀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각도를 손가락으로 틀어서 자 이렇게 하는 이런 기능도 만들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예 그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마스크에 아예 반대 기능을 쓰면 어떤 게 되느냐면요. 이런 것도 됩니다. 여기 얼굴을 가만히 남겨둘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스크로 뚫었어요. 근데 반전을 시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만 남겠죠?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요. 마치 놀이동산 가면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구멍 뚫어 놓은 펜말 같은 거 있잖아요. 캐릭터 같은 거 세워 놓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체크하시고 자, 다시 크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응용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무궁무진하게 할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르기 기능과 그리고 대부분 다 자르기 기능이죠. 그렇죠? 마스크도 자르기 기능이니까 자르기 기능과 그리고 좌우 방향을 대칭시킬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 이것까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간혹 가다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요거 설명 하나 드릴게요. 어, 요런 거예요. 얘를 좌우 반전은 선생님이 알겠는데 상하 반전은 어떻게 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하면 좌우죠. 근데 한번 돌려요. 돌린 다음에 미러링 하면 상하 반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르기 미러링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